쌍두기 2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이야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한양의 한 집에서 살게 된 부부. 이 부부는 그 집에서 이상한 귀신과 동거하게 됩니다. 귀신은 자신이 마치 종인 것처럼 부부를 주인이라 부르고 이 부부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척척해줬는데요. 식탐이 너무 강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며 부부를 괴롭히는 데다가 부부가 잠자리에 들 때면 침상 아래에 숨어 키득거리기까지 해서 부부에게 투명한 아이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모습이 궁금해서 모습을 벽에 그려보라고 했더니 오마나의 머리가 두개 붙어있고 새빨간 눈이 빛나는 듯한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더 이상 무섭고 귀찮은 귀신과 동거하고 싶지 않았던 이 주인은 도사에게 퇴치법을 물어봤고 도사가 알려준 대로 귀신에게 구운 들찌고기를 주어 귀신을 퇴치합니다 요약 끝! 오늘 주인공인 쌍두귀는 그 이름대로 하나의 몸통에 얼굴이 두개 달린 귀신입니다 비록 이야기 속 부부는 한 번도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이 귀신이 자기 모습을 집 벽에다가 그려준 덕에 모습을 알수 있었죠 얼굴이 두개 달린 데다 거기 달린 눈들은 새빨개서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질 정도의 모습이래요. 다른 반본에서는 귀신이 그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는데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 붉은 눈이 네 개인 건 똑같지만 뿔이 높이 솟아있고 입술은 처져 있으며 코가 구부러져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보기 유쾌한 생김새는 아닌 듯한데 이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 모습이 진짜 쌍두기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인 부부를 자주 괴롭혔다고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생겼는데 부부를 겁주려고 일부러 무섭게 그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저는 이 귀신을 믿어주기로 해서 이야기 속에서 묘사한 그대로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귀신은요 남성입니다. 이야기에 이 귀신의 성별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 귀신을 노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노복이라는 단어는 남자종을 뜻하는 말이라서 아마도 이 귀신은 남성 귀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귀신이 대다수인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에서 남자 귀신은 또 오랜만이네요. 쌍두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집주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하게 대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귀신이 상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걸 달라고 조르고 안 주면 화내면서 괴롭히고 주인 부부 잠자리 밑에 들어가서는 킬킬거리고 웃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쌍두귀가 아무리 무늬만 종인 귀신이라고 하더라도 나름 쓸모는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쌍두기는 주인이 청하는 건 뭐든지 다 바치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들을 참기만 하면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면서 귀신을 데리고 있을 정도로 이 귀신이 해주는 일이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을 준다거나 과거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것처럼 정말 뭐든지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 정도 할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물 떠다 달라고 할때물 떠다 주고 밥 차려 달라고 할때 집에 있는 음식으로 요리를 해주는 일만 할수 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전자였다면 신박정과 아내가 귀신을 퇴치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서 후자였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쌍둥이가 가진 귀신으로서의 능력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을 수 있고 벽에 그림을 그렸다 지울 수도 음식을 먹어 없앨 수도 있는 걸 봐서는 이승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무당이 아닌 평범한 사람과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도 있고 지방령도 아니어서 멀리까지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주인 말만 믿고 이게 들쥐고기인지 아닌지 의심도 없이 낼름 먹은 걸 보면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쌍두기 퇴치 방법은 조금 특이했죠 멋진 양반날이 하나가 나타나서 카리스마로 귀신들 제압하지도 않았고 부적이나 문에 붙이는 주문도 없었잖아요 구운 들쥐고기를 쌍두기에게 먹이면 쌍두기는 퇴치됩니다 귀신들이 싫어하는 걸로 잘 알려진 음식들이 있죠 복숭아라던가 파치라던가 왜 이런 음식이 아닌 들쥐고기가 이 이야기에서는 귀신을 퇴치하는 음식이 된 걸까요? 당연히 저는 모르죠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쥐고기 정확하게는 수컷 쥐고기는요 옛날 사람들에게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 통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었거나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간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이 간병에 걸리면 황달이 오고 배가 부풀고 소화가 되지 않는데 이때 쓰는 게 수컷 쥐고기였어요. 근데 쌍두기는 공교롭게도 식탐이 정말 많은 귀신이었단 말이죠. 혹시 먹는 것 때문에 생긴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약재는 먹을 것을 심하게 밝히는 귀신에게는 치명적인 퇴치제가 될수 있는 게 아닐까요? RPG 게임에서 성수나 성물을 인간에게 쓰면 체력이 회복되지만 몬스터에게 쓰면 체력이 깎이는 것처럼요. 좀 억지 같다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쌍두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판타지 세계관의 괴물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그린 그림조차 무서웠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격하다가 체력이 낮아지면 모습을 드러내 상대를 공포로 마비시키는 몬스터 정도가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건 역시 너무 흔한가 싶어서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쌍두기의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쌍두기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냥 쌍두기가 자기 모습이라면서 그려준 것만 보고 그 그림대로 쌍두기가 생겼다고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사실은 엄청 잘생긴 하인 귀신으로 설정해도 재밌을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푸시케는 자신이 무섭게 생긴 괴물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실체는 잘생긴 청년신 에로스였던 것처럼요. 들쥐고기를 먹고 슬퍼하며 떠난 쌍두귀는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주인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떠난 것 뿐이었고 이집저 집을 떠돌아다니다 주인공이 있는 집에 나타나 함께 생활하며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뤄도 좋을 것 같네요. 쌍두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쌍두기처럼 실체를 정확히 알수 없는 귀신이 영상 만들기는 어렵지만 상상할 때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금손님들은 꼭 쌍두기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